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아, 오늘도 우리 인터액션 부분, 콜루전 어, 부분을 조금 더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해요. 아, 네 번째 콜루전에서 그신 콜루전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장면 파일이 열리죠. 볼까요? 어 그라운드가 있고요. 여기 지금 벽체네요. 사실 벽체고, 바닥, 그 다음에 큐브 하나 있고요. 스피어는 지금 뒤에 숨어져 있죠. 여기 사, 살짝 뒤에. 아,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카메라 살짝 돌리니까 이쪽이 뻥 뚫려 보이죠? 음. 왜냐면, 이거, 이 노멀 벡터가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응돼서는 보이는데 이 반대편으로 넘어가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게 원래, 이게 디폴트입니다. 아니, 원래 이렇게 작동해요. 그래픽스 카드가. 3D 툴이랑 마찬가지로. 이게, 제 3D 프로그램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그거 이제 따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불편하니까. 일반 사용자들이 봤을 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비디오 제가 예전에 질문 받아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음,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링크를 놔둘게요. 그래서 벌텍스 순서에 따라서 그 노멀 벡터가 정해지고요. 물론 다 반대로 했다 하더라도 뭐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더라도 그걸 그 계산해주는 방식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비디오를 제가 링크를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선이 단순하게 이 면의 어, 방향성만 얘기해준것 뿐만 아니라 그 렌더링 할 때도 중요하게 작동된다. 뭐 그런 걸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 장면 보죠. 메인 카메라 있죠. 카메라에 맞춰서 보여줄 것이고요. 이렇게. 메인 카메라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드렉트 라이트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그 게임 오브젝트. 그, 이제 일단, 뒤에. 아, 아 여기 지금, 어, 이 게임 오브젝트는 메인이네요. 메인, 사실은. 네. 메인으로 하면 되겠네. 메인. 이런 식으로. 음. 그리고 그라운드는 바트 그라운드고 큐브는 이 큐브고 스피어는 이 뒤쪽에 있는 스피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월이 되겠지 월 월. 납도치다 뭐, 이대로. 이상태에서 제가 일단 플레이를 시켜볼게요. 플레이를 시켜보고 왼쪽에 이제 넘어가 보면은 음. 지금 여기 이렇게 뭐야 그 오실레이터는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사각형이 하나 있네요. 그래서 제가 아그 정육면체가 마우스를 살짝 올려볼게요. 이렇게 올리니까 뭐가 막 터져 나오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마치 추진해 나가듯이 이렇게 이 박스가 가는 반대 방향으로 지오메트들이 이렇게 터져 나오죠 음. 쭉 터져 나오고 그 다음에 얘들이이 벽에 콜로전 콜러, 하고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이게 다 인텍션이거든요 터 마우스 콜로전 뭐 키보드 도 인풋이고 결국 어떤 변형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랜덤하게 나오긴 하는데 얘네들이 결국에는 얘네들끼리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나오고 충돌이 없을 경우에는 이 사이언 색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음. 뭐 복잡해 보이지만 계속 얘기하죠. 이 복잡도를 다뤄낼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이것들을 고민하고 추상화시키고 패턴화시키는 게 컴퓨테이션은 사고고 디자인이다 프로세스를 그렇게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죠. 한번 보죠.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디컴포즈 할지. 자, 우선 일단 메인으로 가야겠죠? 메인으로 가 가지고 그 메인 스크립트 있죠? 더블 클릭 해 가지고 들어갑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열리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인 그 스크립트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콜루전이라는 스크립트도 하나 또 있어요. 이건 이따 볼게요. 일단은 요거 먼저 볼게요. 얘가 이제 메인으로 돌아가는 애고 업데이트가 되고 동일하죠. 레이캐스트 하고요. 그죠? 마우스 포지션 가지고 그다음에 큐브랑 콜라이드를 했다고 친다면 그러니까 콜루전 충돌이 있다고 친다면 그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옛날에 이 스피어 오브젝트 미리 갖고 온 스피어 오브젝트의 포지션을 가져와서 음, 복제를 시키는 거지 인스턴, 인스턴시에이션을 인스턴 시키는 거지 예. 그래서 스케일은 0.3%에서부터 120% 그러니까 30%에서 120% 정도 사이즈로 랜덤하게 어, 이제 스케일을 잡아줬구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약간 좀 다양한 스케일의 상자가 나왔죠? 음. 볼까요? 이렇게. 상자가 아니라 그 9구나. 예. 이거 0.3 작은 것들은. 킹검 1.3 이런 식으로 스케일링이 됐다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박스가 왔다갔다 왔다갔다 오실레이트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sin 함수를 써가지고 x축에 대입을 함으로써 그오실레이 되고 이건 이제 스케일이겠지 이건 이제 속도고 속도를 좀더 빨리 해볼까요? 만약에 얘를 뭐 1로 하면 10배 이상 빨라지겠죠? 음.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페라미터를 갖고 막 이렇게 장난을 쳐보세요. 예. 네. 10배 이상 빨라졌죠? 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뭐 이런 형식으로 되고 이오실레 때는 크기를 좀 정하고 싶다 하면 이거를 또 크게 곱해주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10배 이상 0.01에서 0.1이니까 10배겠죠 밖으로 나갈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 음. 자뭐 이렇게 왔다 갔다 오실레 타죠 음. 자 이런게 만들어졌습니다 어, 어렵지 않죠. 우리 다 점점점 그, 전에 다 했던 것들을 누적시켜서 한것 뿐이에요. 이거는 박스로 움직이는 거고, 이거는 히트 됐을 때 오브젝트들을 만들어주는 거지. 복제시켜주는 거지. 이 스피어를. 이 스피어는 뭐다? 이 스피어죠. 여기 뒤에 있는 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지금 숨겨놓은 거. 요 스피어를 어태치 시켜놨지. 메인에다가. 어태치 시켜놨죠. 보이시죠? 여기에. 음. 좋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스피어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스피어 크립 클릭하니까 얘가 또 스크립트 하나 품고 있죠. 네, 스크립트 하나 품고 있단 말이야. 얘를 더블 클릭해서 이제 두 번째 스크립트 한번 가볼게요. 이것도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렌더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렌더를 넣어주고. 이거를, 아, 사실 만든 게 아니라 계시니까 기존에 있는 걸 갖고 온 거지. 개 컴포넌트에서 가져온 다음에 저장을 시켜 놓고요. 저장 시켜 놓은 걸왜 저장 시켜 놓냐? 나중에 액세스 하려고 시켜놨겠죠. 그래서 렌이라고친 것들에 보면은 머티리얼의 컬러를 레드랑 사이언으로 바꿨죠. 네. 음. 그래서 결국 얘네들이 어, 충돌을 서로 했다고 친다면 이제 어, 충돌에 머물려 있다면 어, 레드가 레드를 계속 유지할 거고요. 만약에 충돌에서 빠져 나왔다고 친다면 어, 사이언 컬러로 바뀌는 거죠. 이거 이것도 어, 어디에 있는 거다. 모노비에베어에 이제 속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콜루전 엔터됐냐 들어갔냐 그 콜루전 중이냐 콜루전은 나왔냐에 대한 이야기지. 그래서 콜루전에 엔터 됐을 때 지금 이 오브젝트는요 어떠한 상대 오브젝트랑 부딪히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 하는 거죠. 사실 아 스틸 콜라이딩은 이건 밑으로 가있으면 스테이로 가 있어야 되고 여기는 이제 엔터 된 거니까 스타팅 뭐 이런 게좀더 좋을 것 같네요. 그쵸 그런 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것도. 근데 얘네들은 각자 의 오브젝트 그그 그 뭐야 여기서 어. 복제된 오브젝트들이 다 갖고 있는 거지. 100개가 있으면 100개의 스크립트가 존재하는 거겠죠. 그렇겠죠. 음. 자, 해서 이제 플레이를 시켰습니다. 플레이를 시키면은, 지금 이렇게 울리면은, 자, 보시면은, 보이시죠? 얘네들 지금, 어, 충돌되고 있다. 충돌하고 있었다. 뭐 이런 것들 나오죠. 이렇게. 숫자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예. 음. 아주 너무 정신없다. 정신없어서 얘를 돌립시다. 0.01로.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기억은 잘안 나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잠깐만 보게 되면은 이게 항상 이 구조를 잘 그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메인이 엔트리 포인트였잖아. 그쵸? 근데 메인에서 업데이트 함수가 루핑을 계속 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쵸? 돌때 계속 돌때 우리는 여기 스피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스피어에는 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그중에 렌더더 컴포넌트를 액세스 가져오고요. 렌더러 컴포넌트의그 컬러를 뭘로 제어할 거냐? 콜라이드 해서 이제 콜루전이 됐다고 친다면 이, 이 색깔 을뭐 레드로. 그다음에 콜라이드가 그러니까 콜루전이 없다고 친다면 뭐 사이언으로 이런 것들을 콘솔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자체적으로 얘네들끼리 오브젝트 오리엔티드하게 갖고 있어. 이이이 이, 이 어떤 데이터 정보와 그 정보를 수정할 방법론을. 그리고 이제 얘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루핑을 하면서 마우스가 디텍트가 일어나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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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딪힌 애들이죠. 빨간색이 순간적으로 됐던 애들 다 부딪혔던 애들이거든. 이것들을 다 서로 기억하는 거야. 이해가 되셨나요? 그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시켜 보자. 이제고 그 이야기입니다. 어, 콜로전 가서 잠깐만요. 세이브시키고 그래서 이제오메트리 그러니까 내 주변에 지금 콜라이더가 타겟이 됐던 애들 있죠? 다 저장해 놓은 거야. 다 저장해 가지고 얘네들을 루핑을 두면서 나를 기준으로 나를 기준으로 그 상대편에다가 라인을 한번 그려보는 거지 고그 작업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약간 생각을 바꾼 거지 어떻게 보면 항상 얘기잖아요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정보를 다루는 거고 데이터를 다루는 거고 그 데이터 어떻게 트래킹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 오른쪽에 보이시나요 디버깅이니까 이제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